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어 일전에 비비탄 2년전에 제가 비비탄을 바이오 비비탄이 이 숲에 있으면 이게 썩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 뿌리고 나서 1년째 되는 날 한번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했는데 뭐 그대로 였죠 오늘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년째 되는 날 한번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썩었는지 자, 오늘 날짜가 2022년, 보이나? 7월. 7월이에요. 7월 21일. 비비탄이 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다. 어휴, 여기 비비탄이 아직 이렇게 유명가 보이시죠? 저기 군데군데 비비탄들이 아직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뿌려졌던 비비탄. 음. 아마 이거 게임하시는 게임머 분들도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아마 그냥 총으로 쏘게 되면은 비비탄이 이런 식으로 땅 위에 흩날려지지 뭐 묻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기에 상당량의 비비탄을 뿌렸는데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좀 많고 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아이고 아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 비비탄은 2년이 지나도 어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탄은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라는 것 아마 3년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년째에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